과장님, 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어2 0 0 0 2 0 1 4년도에 10월달에 어 조례를 제작했어요. 무슨 조례냐면 도량지침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네, 제가 네, 여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했어요 2019년 11월 28일에 렇렇게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금은적이고 어, 어떤 그프로세스되은지금지 어, 않고 있어요. 그냥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앞으로 리가 우리 우한 시가 이제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간내에 있는 업체, 어, 그리고, 어, 자재라든가간내 업체라든가, 간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간내에서 쓸수 있도록, 프로테일을 좀 정해서, 정해진 사업 시키는 게 어떨까요? 네. 그뭐 네, 반드시 응원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내의 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어 많이 그, 관내 업체를 음 공사나 이런데, 반영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들이 바깥에서 들으면 지금 과연님이 이런 거아니달요틀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강력하게 좀 강하게 제정, 개정을 하셔서 우리시 강면에 있는 기무를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싶각이 들고요.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왕시의 경제들이 많이 들어서 어, 세수도 높여서 그래야 의왕시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네가정이란 의왕시의 경제가 온다는데 밖에서는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참 도와주려고 하니 의왕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다음에시좀 부탁드립니다. 네.